<웃음> 은하야 뭐 있어? 밖에 뭐 있어? 누구한테 짖어? 뭐 보고 그러는지 한번 엄마가 볼까? 뭐 있는지 볼까? 진짜? 누구한테 짖었어? 룬뭐야저 아, 사람은 저 사람 집에 있는 건데 루나. 자, 아, 그만. 끝. 이제 그만해. 내려가.